안녕하세요 오늘은 편집이 아닌 촬영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까 해요 여러분 편집이 요리를 하는 것이라면 어? 안녕하세요 <웃음> 오셨군요 네. 아. 자 오늘은 제가 적게나마 알고 있는 촬영 혹은 영상 제작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왔습니다 그팁 노하우를 전수드린 특가로 지금 이제 밥을 얻어먹으러 갈 건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그 내용 중 일부를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릴게요 <웃음> 여러분 그동안 저는 편집에 대해서 많이 다뤘죠? 근데 편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촬영입니다 왜냐? 간단하게 요리로 비교해서 설명해드릴게요 편집은요, 조리하는 과정이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촬영은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나쁜 요리는 아무리 조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맛있기가 힘들겠죠? 그 말은 즉, 아무리 편집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촬영 원본이 좋지 않으면은 영상 퀄리티가 좋아지기는 아무래도 힘들고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재료를 준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오늘은 촬영에 대해서 모든 걸 다루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우선 컨텐츠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떤 완성본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촬영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의미 없는 푸티지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전달하고 싶은 말과 그 영상이 하고 싶어지는 말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깔끔해지겠죠? 즉, 이쁘게 찍고 화려한 편집 기술로 시각적인 자극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그 영상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편집 기술, 촬영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스토리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어떤 식으로 시청자에게 전달할지를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국 음식. 잘 먹을게요. 잘 <웃음> 네, 여러분, 오늘 조금 짧긴 했지만 내일 조금 더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록 끝. 그럼 내일, 내일, 내일 봐. 봐요. 내일 봐요.